오늘은 핑크 성당을 왔습니다. 지금 이사 중인 가본데요 음악들을 좀 들리고. 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아, 하긴 하긴 날씨가 하긴 엄청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국 분들입니다. 어, 이곳에는 이렇게 동굴 속에도 이렇게 미사일 드라이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믿음을 가져봐요 믿음을 자 그리고 다음 코스 까오다이교 다원 해가지고 여기도 어, 잠깐 들리는 코스에요 까오다이교 네. 종교 까오다이교 해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종교가 원래 본사는 호치민 있어 호치민호치민 호치민.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체 인구 7%가 있는데 있는데 딱 들어가서 보시면, 어우, 이거 순간 강학스러워요. 자, 남자는, 어, 우측, 여자는 왼쪽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어, 큰 명판이 보입니다. 위순님, 백천님, 공자 네, 펭귄, 마우베드가 한 명판에 다 끼솟아있어. 무슨 종교? 깡뽕 종교. 자, 여기 눈에 회하였각으로 어,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천왕이라고, 천부각도 되거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도 보셨으니까 사정없이 째려보시면 돼. 한 10초 동안만 째려보시면 영원한 기운이 내눈 안으로 온는데